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음 게이득이네? 아 지훈입니다 네 게이득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서울반자로 이사를 왔잖아요 원래 자취방이긴 했지만 이 서울로 오니까 집을 한번 새롭게 즐기고, 즐기고 싶다 그쵸, 좀 즐기고 싶다 음, 약간 테마 바꿔가면서 사실 원래 집도 지금 촬영을 위해서 불을 켰지만 이따 끌 거예요 집도 지금 되게 무드있게 조명도 깔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취방을 영화관으로 만들어보는 거가 영화관으로? 했는데 만화방 말고? 영화관으로. 골프장 말고 영화관으로. 축구장도 괜찮긴 한데 축구장 아무튼 그래서 <웃음> 영화관 만들려면 빔프로젝터 있어야 되잖아요. <웃음> 빔프로젝터 있어야 되는데 빔 프로젝터가 생각보다 비싸요. 나 옛날에 산 거는 한 20만 원? 이었는데 금방 망가졌어. 20만 원? 빔도 좋은 거 사려면 그것도 싼 거야. 사실. 그치. 막 학교에 있는 이런 거막 천만 원 가잖아. 천만 원안 가나? 네. 빔을 사려 했는데, 꽤 비싸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 자취방에 뭐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자취방에 너무 빔이 커버리면 또안 되고. 그걸 사이즈를 맞추고, 내가 원하는 색감이 나온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40만원 주고 샀다가, 그냥 방금 마켓에 20만원에 팔면은, 그냥 진짜 눈물 나는 거임. 눈물 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테스트벨리라는 곳에서 빔 프로젝터를 받아왔어다 받아왔지롱 받아왔지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테스트 할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치 이름이 테스트벨리잖아. 아 진짜? 테스트벨리 근데 그래, 네. 테스트 해주는 거 진짜 개이득이다. 그래서 이거를 4만원에 받아왔어 4만원이라고? 4만원에 받아왔어 400만원 아니고? <웃음> 그래서 4만원이니까 4만원에 파는 거야? 아니 4만원에 파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그치 이제 내가 이 제품을 써보고 싶은데 샀다가 괜히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같이 낭패가 그러니까 만족을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나랑 안 맞을 수있렇지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걸 먼저 써봐라. 아... 그리고 써보고 아니면 그냥 다시 반송하면 되고. 어? 괜찮다면 하 이제 거기서 이제 가격 다춰서 타면 아... 되는 거야. 어, 아, 근데 가전제품에서 진짜 개이득이다. 이게 그치? 가전제품 원, 원래 테스트를 못 해보니까. 그치? 이런 거는 테스트 베어 포장이 잘 되어있네요. 손잡이까지 있노? <웃음> 뭐야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야, 개 조금 맣다던데 이거 어떻게 다까 이거 대박. 개할까데 얼굴 존나 크네. 여러 이지가들어있네요 약간 어댑터 같은 거어런거어떻거어떻요 이거 이걸로 영화를 한편 이거 거 이거 어 공포. 할까요? 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무게거거어거어떻거 보고 한할일 동안 샤워할때 누나 앞에다 세워놓고 샤워어면서 누나? 어. 누, 누나 있어? <웃음> 누나 아직 있지? 진짜 잠을 못 자는데, 약간. 아, 그거. 응. 잘 때가 무서워. 가위 눌려, 나는. 아, 나 가위 났는데요? 아, 가위 개 눌려. 무서운 거 보자. 근데 아무튼. <웃음> 저희 둘이 공포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공포영화를 지식이못 봐요. 또 그거만큼.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오늘 공포영화를 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자취방에서 이거를 잘쓸수 있는지를 보고 아주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이 친구를.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지 말지 음, 무자비하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한번설치해보자 이거 하고 아마 키면 은 나올 거야 오오 어, 어, 바람 소리 난다 오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불 꺼볼래? <웃음> 그리고 여기 포커스가 있어 오야 어, 근데 되게 쨍하다 이렇게 할수록 더 넓어지고 그치 오야 어. 아, 뭐야 성능 좋다 야, 잠깐만 성능 개 좋은데? 야 근데 개 선명한데? 어, 이거 뭐 그냥 한데? 벽인데 야 맞춰주나봐 오? 어?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오!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 맞춰줘! 야, 얘 맞춰줘! 이게. 각도에 맞춰줘? 근데 이렇게 높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높게 한 다음에 두면은, 이렇게 올리면? 얘네 대박이다, 기술력. 오, 뭐. 뭐야, 이게? 그냥,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넓은 방이 필요가 없는 거네? 그냥 내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쓰면 더 멀어지니까. 야, 개 좋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개 좋다. 그럼 어디다 해서 해놓고 볼까? 사실 이쪽 벽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우리가 보기 불편하니까 저기 위에다 이렇게 사이즈 맞춰놓고 아 그럴까? 응. 괜찮은데? 어, 저... 여기다가 여기다가 쏘고 지금 조명이... 조명을 끄고 조명을 꺼볼게 지금 조명 끄면 어우 야 좋다 괜찮지 않냐? 야이 씨발 야 근데 저거 진짜 야나 그냥 살래 이거 그러면 거기서 구입하려면 은 얼마인? 그럼 40만 원 개이득이네 그러면 은 지금 우리가 삼각대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개이득이네 아야 야 그러면 그럼 진짜 개이트인데좀 했었나? 음. 응. 틸트업하면 되잖아. 얘를, 얘를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굳이 잘안 아, 올리고. 안 어, 걔는 그냥 균형 맞추고. 이게 아쉽게도 아이폰이랑 연결이 안 돼서 음,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영화 뭐 아는 거 있냐? 공포. 미 미드소마? 이름이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 유전? 유전 봤어. 나 진짜 무서워. 디즈보남. 라이터 트 볼까? 어, 나 봤는데 한번더 보고 싶어. 어, 나 라이트업, 아, 나라이트 아, 근데 너무 무서운데 라이터. 라이터 볼게. 시끄러 라이트우수 있어? <웃음> 개 무서워. 이거 이거 그거야. 불 끄면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진짜 개 무서워. 아, 야. 나 잠깐 이제 오줌 싸고 올게. 네. 아, 이거 트로놓콘은 어떻게 하냐고. 영화 보기 전에 팝콘을 돌리고 올게요. 야, 팝콘이 너무 커져서 안 돌아가 더 이상. 얘는 귀신불아. 별로... 귀신로아무섭더라 별로 어, 보여주고. <목소리> 아, 씨,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시작한 지 아직 3분밖에 안된거 같은데. <목소리> 아! <까만 있어.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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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된것 같아? 그냥 앉아서 그냥 괜히 봤어 이거 그래? 그 정도야? 어, 아, 나 진짜 개가였어요 지금 가위누린단 말이야 너랑 같이 보니까 솔직히 별로 안 무서울 줄 알았거든? 계속 개쫓았어요 여러분 응. 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 너 가고 나서 나 집에 혼자 어떻게 있어? 아무튼 여러분 오늘 테스트벨리에서 테스트벨리 빔프로젝트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제 테스트벨리라는 곳에서 광고를 지원받아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뭐 LG 시네빔의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응. 테스트벨리댄스 일단은 가장 좋았던 점 시키기 전에는 이걸 내 자취방에 쓸수 있는지 사실 난 몰랐어. 좁은 방이기도 하고 응. 각이 안 나올 것 같았어. 이걸 어디다 써? 어떻게 쓰지? 해봐야 나 이쪽에 쓴 다음에 컴퓨터 이제 앉아서 보는 걸로 촬리 생각하고 저 코스 다 떼고 근데 여기에도 되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사고 싶은 가전제품이 있으시면 그게 만약 테스트밸리 있다면 고민하는 만약에 가만... 고민 고민하지마 어. <웃음> 멍청한 고민하지 말고 테스트밸리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웃음> 어 너무 광고인데? 아 이런거야? <웃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졸라 신기한게 여기 사이트에서는 분할결제가 됩니 다뭐 신용카드 아니 신용카드가 아니라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체크카드 이런걸로 체크카드 막... 어. 어떻게 그래 돼? 아, 이게 그냥 <웃음> 그 된대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신규 회원들에게 그거를 준대. 그거? 어 그거 준대. 팝콘? 아니 할인. 할인? 그냥 신규 회원 가입만 하면 <웃음> 여러분들 모두 다 신규 회원들이잖아요.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네. 그리고 어. <웃음> <웃음>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말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후회를 하면 안 돼. 후회를... 후회를 통해 또 배우는 거지. 그 후회 한번 봐야 That's v a l l e